그리고 피니시 때 체중이 뒤에 남는 잘못된 스윙이 나오는 원인 중에 또 하나는 바로 머리를 지나치게 뒤에 잡아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셋업을 잡았을 때 머리의 위치는 아이언 기준으로 미드아이언 기준으로 공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공 바로 위에 머리가 위치를 하게 되죠. 혹은 왼쪽 눈 바로 아래 공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백스윙이 가고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머리가 공보다 뒤에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래 위치에서 클럽이 지나가는 타겟의 반대 방향으로 머리가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역으로 체중이 이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금처럼 뒷땅성 볼이 나오거나 몸이 뒤집히는 스윙이 나오거나 이런 미스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공을 정확히 맞추려면 팔을 당긴다거나 혹은 스쿠핑을 만들어내서 잘못된 컨택을 가져가야지 오히려 공 정확하게 맞습니다 물론 그렇게 공을 치시면 은 거리도 안 나고 방향도 똑바로 가지 못합니다 아이언을 기준으로 임팩트 때 머리 위치는 공 위에 있어야 합니다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머리는 공의 위에 위치 자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갔을 때 자연스럽게 내 몸이 회전을 하면 은 머리가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공의 위쪽에 위치하는 것을 유지해 주듯이 왼쪽 뺨을 왼쪽으로 밀면서 몸을 회전 그 상태에서 다운 이렇게 머리의 위치를 최대한 공 위에 두신 상태에서 스윙을 하신다면 체중이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미스샷이 나올 일은 완전히 줄어들게 됩니다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공의 위치 자체가 중앙보다 굉장히 왼쪽에 있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클럽을 왼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몸이 조금 더 기울게 되고 머리의 위치는 몸의 중앙이 아니라 몸의 중앙과 오른발 사이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머리의 위치를 최대한 고정시켜주기 위해서는 왼쪽 어깨를 이용해서 백스윙을 들어가게 되면 왼쪽 어깨가 턱을 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왼쪽 어깨가 턱을 머리를 밀고 나가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백스윙이 나오고 그래서 공을 이렇게 뒤에서 때리면서 공에 제대로 힘 전달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백스윙을 갈때 어깨가 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어깨를 이용해도 왼쪽 어깨가 아니라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져주는 느낌의 스윙을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왼쪽 어깨가 들어오는 양이 적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머리가 아주 조금밖에 안 움직이기 때문에 원래 위치에서 다운스윙이 들어올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고 또 하나 어깨를 이용해서 회전을 해주는 게 아니라 가슴을 이용해서 회전을 해주시면 회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게 됩니다 회전이 낮아지게 되면 어깨는 턱을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턱 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되면 머리 의 위치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운스윙 때 머리가 오른쪽으로 잘못 이동하는 동작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스윙을 잘 올라가셔도 다운스윙이 시작이 될때 오른쪽 어깨가 지나치게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은 지금처럼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머리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건 드 아이언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제가 항상 양팔이 펴져서 공을 맞아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팔은 굽어진 상태에서 공이 맞는 게 맞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굽어진 상태에서 공이 맞는 게 아니라 팔이 펴지는 도중에 공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양팔을 펴주고 몸을 돌려주고 이게 끊어서 하게 되면 팔이 펴진 상태에서 공이 맞지만 팔이 펴질 때 몸을 회전시켜주면 펴지면서 이렇게 임팩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는 양은 굉장히 적어지게 되고요.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는 게 적어진다는 뜻은 머리가 떨어질 일도 적어진다는 뜻이고 그로 인해서 훨씬 더 원래 위치에서 임팩트가 나오는 게 수월해진다는 뜻이죠.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거나 골반을 왼쪽으로 밀어내면 상체가 기울어지게 만들어주지 않으신다면 훨씬 더 올바른 앵글에서 공을 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피니시 때 머리가 오른쪽에 남는 그 잘못된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으니 연습을 하실 때 체중이 오른발에 남는다고 무조건 체중을 왼쪽으로 보내려고만 다운 스윙때 체중을 왼쪽으로 보내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걸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한테 맞는 교정 방법은 어떤 건지 이 영상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교정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피니쉬 때 체중이 오른발에 남는 잘못된 스윙의 원인과 교정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던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